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피보험자격신고에 관한 과태료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면 보험료 징수법 제11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보험관계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 3에 나와있는 것처럼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액을 살펴보면 피보험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태료 금액은 1차 2차 3차 모두 피보험자 한명당 3만원에 합산액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금액은 피보험 한 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이 되고 2차 과태료 금액은 피보험 한 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까지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